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띠별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 용띠, 뱀띠 성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처음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굉장히 앙증맞고, 그리고 새침떼이고 그리고 약간 깊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상냥하고 예, 주위 분들 보시면은 미남면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띠분들 같은 경우 연애인분들도 조금 많으세요 그런 이성적으로 그런 외모, 외양적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는 사치나 허영도 없지 않아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재산관리 쪽으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고요. 그 머리가 영리하다는 거는 명석하다는 거는 조금 틀리게 장깨가 많습니다. 그리고 잔재주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어 그렇게 사람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수단도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윗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쁨도 많이 받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쁨도 많이 받으시고요. 굉장히 초년 운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는갈 수는 있으나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재산관리가 좀 못하다 보니까 중년 만련는 조금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잘 보완을 하신다면 은어뭐 식복도 좋고 인복도 좋기 때문에 괜찮으십니다. 직업적으로는 항공이나 디자인 아니면 간호사, 연예인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는 일들도 굉장히 맞으세요. 그리고 용지 분들, 예, 용지 분들 굉장히 강한 직성, 그리고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진지적이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하나 용지 분들이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계신 게 뭐냐면 은 곤란에 빠지게 되면 은 어떤 것도,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서는 그런 자립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용지분들은 끈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풍파가 조금 많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번에 그렇게 잘 되는 일이 들 없어요 하나를 딱 펼쳐놓으시면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발빠르게 빨리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중간쯤 오면은 이 끈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보면은 게을러지시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행복이시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어떤 일을 딱 펼쳐놓았을 때 예. 한번 무너지고 또한번 일어서고 또한번 무너지고 일어서고 그걸 계속 초중년에는 반복이 계속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말년에는 말년에는 그런 품바들을 잘 겪으셔가지고 그래도 이분들이 재물복이나 인복이나 그런 것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년에는 굉장히 좋은 생활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이또 용기분들이 언매술이 좋기 때문에 어, 중개인이나 아니면 번, 변호사, 판사 그런 것도 괜찮으시고요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포부도 강하시고 또 자리식도 강하시고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도 강하시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으십니다. 그리고 뱀띠분들뱀띠분들이 굉장히 예 지적입니다. 독수도 많이 하시고 내면적으로 많이들 싸우시는게 많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고상하시고 자상하시고 남들을 배려할 줄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우른다 해야 되나요? 그런 면도 많으시고 또 부드러운 면도 많으시고 내공을 조금 많이 쌓죠 근데 이용띠분들이 내면 속으로 그리고 이렇게 버트로 보이는 것 속으로 있는 게 전혀 정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속으로는 굉장히 칼을 가시는 분들 냉정한 부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말로 절대 내뱉지 않으세요 자기 혼자 생각과 그리고 마음 끝에 오늘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은 것들을 읽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직적이고 고상한 면이 있으신 반면에 굉장히 영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든지 펼칠 수 있고,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건다 합니다.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초년, 중년에는 조금 안 좋으신 게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예민한 성격 까다로움 때문에 근데 말년에도 이분들 같은 경우도 타고난 세울복이나 인덕이 있기 때문에 평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뭐 의사나 아니면 교사 그런 것도 잘 맞으시고요. 아니면 정치인도 괜찮으십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토끼띠, 용띠, 뱀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